네, 반갑습니다. 8월 4일, 플루토스 비트코인 브리핑인데요. 저는 엑시아입니다. 먼저 주봉 볼 건데요. 음. 비트맥스 거래소 차트, 주봉, 주봉이에요, 주봉. 시간은. 밑에 이제 지표는 잠깐 숨기고요. 볼륨은 계속 줄고 있는 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계속 주고 있어. 물론 물론 주봉에서 이렇게 보면 이 당시의 볼륨에 비하면 아직도 높지 이거에 비해서 주고 있는 거죠 최고점 찍어 찍었...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누리끼리한 색깔이 양봉입니다 양봉 볼륨이에요 양봉에 이렇게 볼륨들이 빵빵빵 터지다가 주봉에서 이렇게 긴 꼬리 달면서 아주 많은 볼륨이 나왔어요 이때 이게 막이 주에 이거 한 주짜리니까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엔또 매도세도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그냥 캔들 관점으로만 따지고 보면 여기까지 올랐지만 결국엔 밑에서 끝났잖아요 끝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매도우위였다매도세우위였다 우위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올라간다는 이야기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올라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봉의 캔들이 윗꼬리가 크고 밑에서 몸통이 작고 이렇게 생기는 음봉이 발생된 슈팅스타 슈팅스타 유성형 캔들 그 다음에 음봉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하락반전에 대한 신호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을 했었을 거예요 어이. 예상이랑 다르게 양봉이 뻘떡 나오면서 뭐야? 그러다가 또올랐지만또 매도 결국엔 저점을 계속 낮추고 고점도 낮추는 결과를 만들었었죠. 여기를 요기,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점을 계속 낮추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금 그랬는데 오늘이죠. 일요일이니까 오늘 얘가 이렇게 끝나면 고점을 드디어 높인게 됩니다. 주봉에서 와 박수. 박수 박수. 주봉에서 이렇게 아직 아직 좀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어. 시간 남았어. 한한 한 20시간 정도 가까이 남았는데 어이 고점, 고점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동일하게 이렇게 저점 만들었다가 고점을 높이는 결과가 생긴다 이겁니다. 주봉상. 이 가격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가격이 약만 600달러 정도. 만600 정도 선이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넘고 있습니다. 어제 이거 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금요일 정도부터 좀 제대로 오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음, 요, 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고요. 주봉에서는. 이거 넘는지, 요거 한번 봅시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엔 요 근처 가겠죠? 여기, 이 근처까지도 넘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랬죠, 우리가? 더 이상 주봉으로는 없어 종가 마감한 게여길 넘으면요 주봉에 넘, 없다고요. 물론 이런 꼬리들이 있긴 있지만 주봉상으로는 없다. 월봉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월봉으로 확인도 해봐야 된다. 월봉은 어이 더 낫네. 지금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렇게 넘어가서 아직 8월 한참 남았으니까 월봉으로 뭐 종가 이번 달에 종가를 말,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타임 하이담 이겁니다. 올타임 하이. 음? 물론 여기를 의미하긴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또 좋은 얘기 해야지.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신고점 갱신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주봉으로도 마찬가지. 그 가격이 얼마냐면 11,480달러 정도선이 됩니다. 캔들로 이렇게 보는 게 편하죠 우리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 캔들로 놓고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일봉일봉으로 보면 어, 잠깐 요거는 4시간 차트에서 좀 봐야지 의미가 있어 지금 이거 스포일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잠깐 한번 끄고 어 볼륨이 계속 줄어요 아이씨 볼륨이 왜 계속 줄어 이렇게 음봉에 볼륨이 좀 크게 나오고 근데 단 최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까지 육.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오르기만 하네. 일주일 동안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양봉 거래량만 있다 이겁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볼륨은 적지만 그 부분 잘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주봉상에 주봉상에 확인했던. 어, 고점을 넘기고 있습니다라는 건요요 요 캔들에 대한 종가를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이 오늘 오늘 이 캔들 <웃음> 이 캔들 밑으로 종가 밑으로 어? 종가 밑으로 내려오면 아, 말짱 도로 무기란 소리입니다. 그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캔들 관점에서 도로 무기잖아요그 여기 박수 쳤던 거 그냥 다 꽝이잖아요. 그 가격이 아, 우리 계속 얘기했던 1761달러요. 1761달러. 그러니까 칠백 7 6 1달러가 지지선으로 오늘 일요일 동안 작용할지를 볼 겁니다. 맞죠? 이게 너 이탈 되면이 밑으로 빠지면 아이, 좋았다 말았네.가 되는 거예요. 그렇 음. 그리고 뭐 어, 이거 뭐 굳이 이런 라인까지는 그래프는 없겠지만 뭐 이런 평행한 채널이 있을 거고요. 채널을 중앙을 이렇게 지나가는 미드 채널이 있을 겁니다. 미드 채널도 넘었습니다. 여기가 딱 넘어가는 선이에요. 한번 해 볼까? 넘어가는 선이 되죠.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거 자석을 좀센걸 붙여 놨더니 요렇게요. 오른쪽 라인 익스텐스. 익스텐드. 딱 하면 여기. 그죠? 딱 가운데. 거기도 넘었습니다. 그러면 또한 가지 한번 해볼까? 우리 또 재밌는 거. 이게 채널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또 해. 어떻게? 이번엔 여기다가. 아,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아우, 이렇게 하면 또 가운데가 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 이, 이렇게랑 이이 이렇게랑 똑같고 맞죠 얘랑 얘랑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요 길이 50% 그리고 여기 걸려 안 걸려요 잘봐 이제 이제 잘 봐봐요 잘봐봐봐봐봐 음. 여기선 여기 가운데 선, 그선 해놨는데 조부터 4시간 째에서 나와요 여기 올라가다 보면 왠지 좀 느낌 쌍하다 그죠 저항입니다 저항 여기도 저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런 것도 한번 채널, 채널로는 채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항상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어? 센터다 <웃음> 센터 센터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 센터다 센터 가운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거 이제 오늘의 진짜 할 얘기 4시간 4시간 차트에서 좀, 좀 나와 있어 잠깐 이거 이제 센터 알았으니까 나와 있어 너도 나와 있어 채널은 잠깐 나와 있고요 음, 보면은 자 보세요 요거 어 0이 어딜까 기준 여기 점선으로 좀 미리 표시했는데 해놔해봐봐 0, 1, 4시간의 종가입니다 4시간의 종가 그 전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좀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헷갈리니까 이, 얘, 얘 잠깐 잊어줘요. 요요거 피보나치 해가지고 구간 나는건 잠깐 잊어주세요. 잊어주시고 보면 어 이렇게만 할 거예요. 이렇게 각그각 그각 4시간 차트에서 의미 있는 그러니까 고점들 고점들. 종가만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여기 종가죠? 연결했고요. 여기도 종가에다 연결했고요. 얘는 조금 아리까리 여기도 종가에다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낮은, 낮아졌어요. 여기. 여기. 다 종가에다만 연결한 거예요. 종가에다만. 이 구간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그렇죠? 이렇게 보면 고선을 쭉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이 지금. <웃음> 1번이 지금. 2번이 바로 직전. 바로 직전. 얘는 좀 애매해. 3번이, 아, 좀, 좀, 여기 박스였네. 박스여고, 여기. 어이 아, 이렇게 보면은, 지지와 저항 그리는 거. 너무너무 쉬워. 그죠? 여기 종가가, 여기. 아, 이렇게네. 그리고 여기 종가는 지켰어. 그 마지막. 여기가 4번, 5번. 그 전에 그럼 종가는 종가. 아니, 욕 아닙니다. 종가. <웃음> 종가 클로즈. 여기 그래서 여기랑 here here 여기 두 개를 딱딱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3번이 어디야? 라고 봤더니 3번이 한만만불 정도 되거든요. 딱그 절반이다. 이겁니다.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요렇게 센터 있고 요렇게 가운데 가운데 여기 여기야 가운데 여기 넘었구나 가운데를 넘어갔구나 요거에요 이걸 좀더큰 그림으로 또 그려보면 그럼 이 빨간색은 뭘까 여기는 길이가 딱 봐도 같아 보이잖아요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또이 길이 같은거죠 이거는 또 1, 여기를 100이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50이라고 놓고 그럼 여기는 150이겠지 여기는 200이겠고 150 150 어디니까 옆으로 딱 갔더니 여기네 또 아이씨, 여기야 딱 맞죠 딱이야 딱 딱딱 맞죠 딱딱 맞아 그러면 어, 여기는 조금 안 맞았네 여긴 어디야 에이씨, 여기입니다 아 얘가 우리는 오버슈팅 나왔던 거구나 오버슈팅이었구나 이 녀석이 오버슈팅 그럼 선도 여기다 하나 또 빼먹은 거 우리 또 하나 해줘야죠 여기 여기 이게딱 맞죠? 딱맞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조가. 그러면은 목표가 여기 쭉 가면 어디겠습니까? 여기요 이제 여기 여기겠죠? 목표가. 거기 가는지 볼 거고 더 크게 보면은 이만큼 올라간 거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쭉 가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게 뭡니까? 더블 바텀. 아담 앤 이브 램에, 콩콩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더구만, 넥라이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아담 앤 이브의 목표가 된다 이겁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면, 12,678. 오케이? 그 정도만 보면 될것 같은데, 현재 여기 이제 30분 차트로 이렇게 보면, 한번 작도 다 해보세요. 요거. 지금 이렇게 보면, 요게 또 평행한 채널을 이렇게 띄고 있어요. 어, 이렇게 평행한 채널 여기다 이렇게 들려볼까 아야 여기 이렇게 기 이렇게 그렇죠? 그럼 또 여기서도 이제 센터 센타. 센터가 또 중요하지 센터 센터 여기 센터 여기 센터 그죠? 이탈대구선또 올랐던 요런데 근데 지금 어때 보여요? 아이씨 별로 안 좋아 보여 선 그려보면 여기 요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 대충 그러면 이건가? 이거야 쐐기자잖아아못 넘는 거 아닌가? 계속 저항받고 있습니다 만구9 3 0달러를 넘는 데를 좀 힘겨워하고 있어요 여기 이탈하면 센터 부분 채널의 하단 여기를 이탈하면 분명히 또 이제 여기 선 그린데들 참고하겠죠? 어? 참선 그린데들 참고해서 아까 전에 우리 뭐 봐야 된다 그랬어요? 종가 마감 자체가 만 칠백육십 일 일인가 여기고 아까 선그렸던데도 여기 보면 여기, 여기 가격 그게 만6 2 1이에요 지금 여기 가격으로 가격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트맥스 XBT 차트니까 요거 여러분들 종가에다 딱딱 선 그려 보십시오 4시간 차트 4시간 좀 단기 차트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음봉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던 적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동안 양봉이 쭉쭉쭉쭉 나왔는데 좀큰 것들 나오는 거는 좀 색깔들이 파래요 파란색 나오고 볼륨 줄고 있고 차트 패턴으로는 쇠기 형태로 좀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개수로도 보면 하나 세, 오,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의 개수도, 그죠? 1 2, 3, 1, 2, 3, 1, 2, 3, 4, 5,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나온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조정 이후에 한번더 가는지, 지그재그 형태로, 지그재그. 이게 지금 저는, 임펄시브가 아니라, 콜렉티브의 일, 일부라고 보거든요. 콜렉티브. 지그재그의 A 파동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는 있어서 그렇다면 지그재그라고 하면은 60, 50% 밑으로는 잘안 내려올 거예요 우리 절반선은 여기니까 38.2% 정도 선을해서 마무리하는 이게 A B C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소리를 하는 건데 이게 줄이면 1시간 차트로 이렇게 줄이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라고 보면 A, B, C. 이렇게요. 요게 높지 않은가. 그래서 X, W, X, Y, <웃음> X, A. 이렇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단기 하락 조정에, 단기 하락 조정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 드리고 싶고, 4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각종 지표들도 거래량도 줄고 있고, 줄고 있고, 지표들도 하락 다이버전스 는 계속, 계속 유지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없이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채널 만든 게 이제 계속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이탈, 이탈하는 거에 좀 주의가 필요한데, 이탈했을 때, 마지노선은 우리 계속 중앙에 얘기하고 있죠, 센터. 여기 센터. 얼마였죠? 1 백, 삼십 오,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만200 정도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만 10, 100. 에이, 앞에 뒤에 여기 다떼 버려. 떼 버리고 만 10, 100부터 만 10, 200. 여기 구간 이탈하면은 바닥까지 간다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닥까지. 센터. 센터 넘어가면 바닥. 지키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지키면 지그재그. 의심해 본다.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뚫으면 어이 좋아. 그럼 뚫으면은 일단은 0.5 내려오더라도 지지받으면 또 산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최종적으로 12,682 근데 이거는 다음주 아마 다음주 얘기겠지. 이렇게 되는 건 다음주겠죠. 오늘 여기 이렇게 되겠어. 설마. 이건 다음주 다음주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건 그러니까 다음주에도 액시아는 아마 이 얘기 할 거다. 이겁니다. 스포일러 그리고 내려갔을 때 여기서 지지받는지 아, 다 얘기한 거예요. 됐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지금 현재 차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분석인가 그냥 차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읽은 거지 뭐 읽은 거잘 읽었다 주말 동안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깨지면 그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깨지면 왜 갖고 있어? 만 아까는 만 그러니까 760은 지켜야 되는지 보는 자리고 지금의 지지선은 10621이라고요 여기가 깨지면 바로 여기서 사요. 여기서 차라리 500달러 더 싸게 사십시오. 여기 깨지면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 그 다음 첫 번째로는 요런 데 걸리지 않겠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반이잖아 이게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이 여기 똑같고 여 길이 똑같고 이렇게 돼 있어. 비슷비슷하게 여기도 뭐좀 그렇게 그려졌는데. 그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 넘으면, 여기 맞고, 이렇게 눌리면은 여기서 또살 건지, 아, 한 번에 가는지, 이런 것들 본다. 한 번에 갈지 이렇게 될지, 그거를 누가 예상해? 그건 몰라요. 다 사, 막, 매수세가 엄청 세가지고서, 여기 매도 걸려있는 매, 어? 매도 물량들을 다 털어내면서 쭉 올리면은, 한 번에 갈 것이요. 그렇지 않고서한번찍 올라갔다가, 저천히 지금 이렇게 갈 것인지, 그거는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르니까. <웃음> 나도 몰라 그거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녹화는 끄겠습니다 고맙습니다